오늘은 지리산의 도인천으로 잘 알려진 지리산 해남재 숲길 트리킹을 왔습니다. 해남재 숲길은 출발점인삼성봉앞 756m, 해남최 724m로 고도 차이가 거의 없는 평탄한 아주 길입니다. 당신의 뱃살을 안녕하십니까? <웃음> 아우, 낙낙한데 아, 대부러지같다 <웃음> 지리산 해남제 숲길은요, 삼성궁 다리를 건너서, 주차장을 건너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시작해가지고 해남제를 거쳐서 제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남제는 지리산의 도인천호 잘 알려진 청악동과 국계에서 아강면을 이어지는 고갯길입니다 저희들은 삼성궁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해남제 정상까지 왕복을 할 예정입니다. 아하, 길극기 좋습니다. 지리사 해남재 숲길 걷기를 해년 하고 있는데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남재는 경이 사상을 실천 철학으로 삼은 조선시대 선비 남명 조식 선생이 호학을 양성하던 산청 덕산에서 악양이 명승지라 말을 듣고 1560년경 이것을 찾았다가 돌아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청학동에서 해바 700m의 해남정을 거쳐 아강면로 으 이어지는 이 고갯길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하동시장, 가계장터를 연결하는 산업활동 통로이자 산청, 함양 등 지리산 주변 주민들이 늘 이용하던 서통의 길이었고 물물교환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요. 넘낮이가 별로 없어서 걷는 데 아주 좋습니다. 물풀의 나무, 비목나무, 철옥사리가 좀 세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좀 뿌리가. 천천히 걸으랍니다. 천천히. 아나 둘, 꼼꼼히 좋습니다. 오, 예. 프로신동김다연길이랍니다 하하하 <웃음> 이기이동 상당히 기이동있이동이이거눈이나비이때기이동피 이동기. 이 공고하네, 공구 공고서기가 얼마나 추운지. 사방댐이라네요, 사방댐. 아, 거고대 또해 돌로대. 돌이 많으니까 돌로대 쉼터가 좀 많이 마련돼 있네요. 안 꾸불꾸불 꾸비들이 여가 있었네요, 진짜로. 중간 어디일까요? 네, 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럽니다 해난제 숲길은 빨치산의 주요 이동 통로 및 활동 근거지가 되면서 터벌전이 벌어진 우리 민족사의 빅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젠 아름다운 주변 풍광을 즐기며 등산과 트래킹을 하는 동호인들의 사랑받는 색다른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세 시행, 수양도설로 드디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남정이 보입니다. 보이스트럭 좋은우스 김달현이가 하루에 오신 것을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한 삼성공으로 6km를 다시 한번 완고해야 됩니다. 에 드디어 갑니다. 해남제 트리킹을 마치고요. 이 구에 있는 이국적인 풍경이 멋지 신선들이 산다는 삼성공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